주식 8년차 이야기 답답한 마음에 저의 이야기를 좀 화려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전 8년이라는 시간을 버렸습니다. 주식을 접하게 된건 군대 에 있을 때 책을 통해서입니다. 평소 돈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자연스레 재테크에 대한 공부로 이어지더군요. 군대에 있는 책몇 권을 읽어보고 마음이 동했나 봅니다. 대학교 2학년 복학하고 틈틈이 과외하며 펀드 5개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금융인 되고자 경영학과 복수전공도 하였지만 교사가 되고자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복학 후 공부 또한 열심히 했지요. 복학 후 처음에는 공부하는 셈치고 10만원으로 주식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생각은 동전주 사서 10년 후에 부자였는데 2년 후 보니 모두 다 상장 폐지되었더군요. 그래서 제대로 공부해 보자 생각하고 제가 가지고 있던 펀드를 모두 해약하고 주식계좌에 올인하였습니다. 학생 때 모은 푼돈이지만 500만원 정도 되는 큰 돈이었지요. 그때 잡은 종목이 며칠 사이 돈이 꽤 불더군요. 그래서 부모님 설득하여 3천만원 도움받아 1200만원이라는 큰 수익을 벌게 되었습니다. 악몽의 시작은 이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또다시 부모님을 설득하여 받은 돈이 모두 1억원. 그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푼돈으로 느껴지던 1억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다르게 계좌는 3천만원으로 줄어들었죠. 그때 잡은 종목이 제약주였는데 2000 초반에서 잡아서 6000 중반까지 갔었는데 6000 중반에 무리하게 7천만원을 투자하게 되었죠. 그후쭉 빠지면서 다시 2000대로 회귀하더군요. 이래저래 이 종목 저 종목 기웃거리다 결국엔 두려움에 다 정리하고 남은 돈 3000만원을 부모님에게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이사갈 때 잔금 치를 돈이었기 때문에 결국 작년까지 대출이자를 부모님이 내셔야 했지요. 이렇게 허송세월하면서 보낸 시간이 4년을 보냈습니다. 남들은 시험에 올인하며 공부에 전념할 때전 그냥 도박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론 교사만 바라보며 죽어라 공부하던 친구들이 한심하게 느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허나 지금은 다들 결혼하고 아들딸 낳고 안정된 직장생활하며 누구보다 행복하게 지내더군요.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공부만 해서 시험에 합격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물론 제게 남겨진 원금 7천과 이자 때문이 크겠지요. 무조건 돈을 벌어 깃부터 갚아야겠다는 생각에 1년 반 동안 아침 7시에 출근하여 저녁 12시에 퇴근하며 죽어라 일만 했습니다. 전공이 수학이라 학교 두 곳에서 일하고 밤에는 과외하며 일만 하며 지내니 1년 반 만에 5천만 원이라는 돈이 모이더군요. 1년에 800만 원 정도 생활비로 썼으니 1년 반 동안 6200만 원 정도 벌었나 봅니다. 그돈 역시 주식에 모두 들어가 있었습니다 부모님 천만원 드리고 4천만원은 주식에 있고 수익은 마이너스여서 평자는 3천만원 정도 그렇게 일에 치여 살다 보니 다시 공부하여 교사가 돼야겠다는 생각에 일은 3분의 1로 줄이고 나머지 시간은 시험 공부를 하였지요 하지만 결과는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 31살이 마무리되는 해였습니다 정말 많은 고민과 후회와 불안이 밀려오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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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던 중한 종목에 하늘이 내려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3,300원에 1만 주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18,000원까지 하락하더군요. 계좌에는 무려 2억이라는 숫자가 찍혀있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공부에는 집중할 수가 없었고요. 하지만 무리한 욕심이었는지 결국 18,000원 찍고 내려와서 12,000원에 전부 정리하게 되었지요. 그래도 1억 3천 정도 남아서 부모님 7천만원 갚고 그동안 이자로 아버지 차 뽑으시는데 보태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남은 3천만원 가지고 주식과의 싸움을 하고 있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과외만 하며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나이 35살입니다. 일찍 결혼한 친구들은 아이가 2, 3살이죠. 제 인생이 많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잘 알지만 고쳐지지가 않네요. 8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다행이라면 빚을 갚았다는 것과 이제 주식에 대해 나름의 가치를 세워두고 접근한다는 것 하지만 직업의 부재와 결혼의 부담감 멍해처럼 짊어지고 있는 시험공부 남은 것은 이것뿐이네요 참으로 허망합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답은 주식 신경끄고 시험공부 열심히 해서 올해 합격하고 내년에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주식으로 욕심 안 부리고 적당히 수익 내는 것임을 저는 너무나 정확히 잘 알고 있습니다